해까 합니다. 피바스데이투 유.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헤헤. <웃음> 누구 생일길래 이런 노래를 부르냐고요? 사실 10년 전인 2008년 10월 31일에 비트코인 창립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P2P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비트코인 10번째 생일 축하를 기념해서 비트코인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또 비트코인에 관련 재미있는 사이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주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직접 1대1로 거래를 할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기존에 있던 반식에서 새로운 반식으로 전세계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기존의 은행에는 해외 송금을 하면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여러 암호화폐 중에서도 시가 총액도 제일 높고 가격도 제일 높은 코인이 됐죠. 비트코인은 거래 내용이 전 세계 사람한테 공개되는데요. 만약 지금 바로 2009년 처음 생긴 무록을 쉽게 볼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고래내연을 이해하기 쉽고 귀엽게 잘 나오는 사이트를 찾아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짜잔! 이 사이트인데요 위에서 계속 나오는 이 큐브가 트랜잭션을 표현하는데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위에서 평평 내려와요 이 페이지에서는 마지막에 체결된 브록 시간도 볼수 있고 트랜잭션이랑 메모리풀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제네시스라는 브록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역사는 이 제네시스부터 시작을 했죠 그 말은 첫 번째 브록이라는 거죠 이 브록을 만든 사람이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그럼 여기서 첫 브록인 제네시스를 열어볼까요? 허! 아까는 귀여운 이미지였다가 확 바뀌었네요 완전 멋진 비주얼! 키랑! 블록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546369 확인이라고 나와있고 밑에는 2009년 1월 4일 3시 15분 5초 라고 타임스탬프가 나와있습니다. 2009년 1월 4일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표한 문서가 공개되고 나서 블록이 생성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블록이 생성되면 다음 블록을 만들 때 첫 번째 브록의 해시 일부를 이용해서 정보 조작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첫 브록이 너무나 특별한 존재인 거죠. 제네시스 브록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09년 1월 3일 영국 타임스신문의 대문기사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08년에서 2009년 사브플라임 무기지사 태와 리먼 브러저스 바산으로 경제 위기가 나왔는데요 이때 비트코인이 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시를 한 거죠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더큰 성장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 10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해 주시고요. 댓글도 오네가이시마스. 카카오 플러스 친구도 잊지 마시고요. 추정해 주세요. 여기서는 영상에서 절대 볼수 없는 저희의 모습도 볼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주시고요. 월요일부터 다시 화이팅 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